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일단은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비강공명을 사용해라. 공명강이 너무 좁다. 인두강에서 발음을 만들어야 한다. 등등, 공명과 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명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을 때, 공명, 그거 울리는 거 아니에요? 비강 공명을 울려든다고 하던데,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공명은 울림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발음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발음과 소리의 진폭을 담당하는 공명.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컬에게 있어 공명이란 성대를 통해 만들어낸 소리가 포먼트 즉 성도의 모양에 따라 소리의 진폭이 크게 증가하며 진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성대에서 입술까지의 공간 즉 공명강에서 울리게 되고 그렇게 볼륨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소리를 만들어주는 성대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데요 성인 남자의 경우 17mm에서 23mm 정도 성인 여자의 경우 15mm에서 19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성대가 열심히 부딪혀가면서 만든 작은 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공명현상 때문인 거죠 공명강에서 강은 속이 비어있는 곳을 말합니다. 즉, 공명을 할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공명강이라고 하는 거죠. 공명강은 인두강, 비강, 구강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인두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나 노래를 하기 위해서 발음을 만들 때 인두강과 구강의 모양을 조절해가면서 모음을 만드는데요. 구강보다는 인두강을 조절해가며 만든 모음이 훨씬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해보라고 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강을 열심히 움직여가며 발음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어쩌무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어떠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발음이 아주 정확한 아나운서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구강보다는 인두강에서 발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어떠세요? 구강을 이용해서 발음할 때보다 훨씬 전달력도 좋고 목소리도 더 멋있지 않나요? 다음은 비강입니다. 비강은 코 안에 빈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이 비강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비강하면 꼭 함께 등장하는 연구계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먼저 인두강에서 인두강 공명을 거친 다음 비강과 구강 이렇게 두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구강으로 간 소리는 구강공명을 거쳐 입을 통해 나오게 되고 비강으로 간 소리는 비강공명을 거쳐 코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연구개를 이용해서 비강으로 소리를 보내줄 수도 있고 비강으로 소리가 가지 못하게 막아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연구개를 컨트롤하는 느낌을 잘 모릅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손으로 콧구멍을 막아준 상태에서 개구리 뒷다리라고 해볼게요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어떠세요? 코 주위가 울리는 게 느껴지시죠?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지금은 연구개가 아래로 내려가서 비강이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비강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비강 공명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똑같이 콧구멍을 막아준 상태에서 코 주위가 울리지 않게 약간 바보 같은 느낌으로 좀 먹먹한 소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이번에는 코 주위가 울리지 않죠?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지금은 연구개가 위로 올라가서 비강이 닫혀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소리가 비강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비강 공명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구강 공명만 거친 소리와 비강 공명만 거친 소리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개구리 뒷다리, 지금은 구강 공명만 거친 소리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단단한 걸알수 있죠. 왜냐하면 구강에는 딱딱한 경구개와 치아 등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입을 막은 상태에서 비강공명을 거쳐 나오는 소리만 들어볼게요. 확실히 구강공명에 비해서 소리가 많이 부드러운 걸알수 있죠. 왜냐하면 비강은 말랑말랑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강공명과비강공명이 같이 섞여있는 소리 즉 단단한 소리와 부드러운 소리가 잘 섞여있는 소리가 구강공명만 있는 소리보다 더욱 풍성하고 듣기 좋기 때문에 그토록 비강공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음악 장르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정답은 달라지겠죠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보컬에게 있어 공명이란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입안의 모양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가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 두 번째로 공명강은 인두강, 비강, 구강으로 나뉘고 발음 중에서 모음은 구강과 인두강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인두강에서 만드는 모음이 훨씬 듣기 좋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연구계를 이용해 비강을 막아줄 수도 있고 열어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열어주었을 때 소리가 훨씬 듣기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공명에 있어서 헷갈리시던 부분이 꽤 있으셨을 텐데요. 이 컨텐츠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저 보컬 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JG 실용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